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태까지 뷰티풀 속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또 살펴봤어요. 물론 이제 더 많은 기능이 있고 더 이제 여러가지 목적들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은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를 조사해서 우리 웹크롤링 하는 것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는 여기서 하이퍼링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퍼링크 라는 것이 이제 조사하... 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href라는 속성은 아, 링크의 목적지를 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링크는 이렇게 a 태그로 시작을 해서 href에 원하는 이동하기 원하는 그런 주소를 적어두면 요 우리가 이렇게 링크가 있죠 링크 그 웹페이지에 링크 있으면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잖아요 그 클릭해서 들어가는 어, 소스가 요 소스입니다 그래서 어, 이 웹페이지에서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소들은 이 a 태그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그 키를 올리면 이렇게 손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어, 한번 네,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한번도 보신 적이 없다 그러면 요거를 작성하시고 네, .html이라고 네, 해주시면 해, 확장자 변경하신 다음에 어 여러분들 클어 더블클릭해서 열어서 한번 어 클릭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의 기능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웹사이트는 사실 이 하이퍼링크 연결이거든요 이 구글이라는 사이트가 사실 이런 링크들을 많이 제공하죠. 네, 우리가 구글에서 어, 검색을 하면은 구글봇이라는 애가 이제 막그 자기가 이제 크롤링을 쫙 했던 거를 어, 자기가 링크를 갖고 있다가 어, 우리가 검색을 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적합한 결과를 링크와 함께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뭘 하죠?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대해서 막 일일이 모든 컴퓨터를 서버를 접속하는 게 아니고 구글에서 나온 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어,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구글이라는 것들 또는 네이버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링크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상시 접속할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우리가 접속할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조사 네이버 사이트 조사를 위해 다음 코드를 다시 작성하여 네이버 웹페이지를 부르자 네, 이건 뭐 네이버 웹페이지 불러오는 거고요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음, 이 네이버 웹페이지에는 아, 하이퍼링크의 종류가 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네. 예, 보시면은 어떤, 어, 아돌 사이트, 예, 그, 아돌 사이트,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들에 대한, 어, 시작하는, 에, 그런 애들이 있고요 얘는 HTTP로 시작을 합니다. 예, 물론 뒤에는, 어, 닷컴이 올 수도 있고, 뭐, 닷넷이 올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올 수가 있고요 음, 그 다음 두 번째는 네이버 닷컴. 네,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네이버 닷컴이 올 수가 있구요 이 www 는뭐 바뀔 수가 있겠죠 뭐딕셔너리뭐 사전 쪽은 딕셔너리 라고 하구요 지도 쪽은 맵 이라고 하구요 네, 그런 식으로 뭐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네, 요런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이건 뭐죠 앞에는 요렇게 명확하게 어, 사이트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데 얘는 경로만 딱 적혀 정해져 있죠 절대 경로로 시작을 해서 네, 물결 표시로 어, 뭐 그런식으로 어떻게 했는 물결 표시는 그냥 뒤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파스 넣고 뒤에 내용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들을 다 넣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사이트 현재 접속해 있는 사이트에서 여기로 접속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어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접속해 있는 사이트에 파스만 옮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랑 같은 환경,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요 어, 예, 요 내용과 같은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은 기타 등등, 뭐 해시태그나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금 메인 페이지는 어, 제가 이 정도로 어, 일단 확인을 했고요. 하이퍼링크 어, (http)로 시작하는 네이버닷컴 사이트를 예, 조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저는 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거 뭐죠? 예, 정규표현식이죠. 종기표현식 여러분 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예, 아마 그 조금 보시라고 보면 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이 꺽제는 HTTPS로 시작하는 아, 할하 것으로 정해놨고요 예, HTTPS, 물음표는 뭐죠? 물음표는 S는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예, 그리고 A부터 G까지 어떤 게 나와도 되고요 예, 몇 번을 반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무조건 네이버 닷컴이 나오도록 예,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갔냐면 이게 어디에 들어갔는지 지금 장, 자, 자리를 보세요 자리를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죠 네. bs 오브젝트의 find all의 a 태그의 href가 요거라면 이라고 들어간 거예요 네, 와. 이게 결국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find all이 정규 표현식도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href라는 것은 그 링크에 대한 주소죠. 그 링크에 대한 주소가 이렇게 http로 시작을 한다면 이렇게 검색을 해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http로 시작을 하고 중간에 뭐 a부터 g부터까지 아무거나 나오는 거, 블로그 나오고 네이버, 네, 네이버.com 나오는 것들을 다 여기다 넣어줬어요. 이런식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구요 어, 이번에는 이런 형태를 어, 또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는 뭐죠? 네, a와 href 어, reconfile 이건 쉽죠? 네, 꺽쇠하고 네, 바로 슬래시입니다 그래서 슬래시로 시작하는 애들을 불러왔는데 얘는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그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 목록들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 우리가 지금 요 내용만 딱 저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내용만 딱 저장을 했어요. 네, 저장을 했고, 그 다음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쓰는 블로그네이버.com으로 갈게요. 블로그네이버.com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죠? 블로그네이버.com에서 우리가 어, 검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 파스는 아니죠, 이게. 예. 그러니까 혼란이 와요. 여기서도 절대 파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뭔가 불명확합니다. 얘 자체가. 얘가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서 온 건지 블로그에서 온 건지 카페에서 온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거를 지금 어, 검색하고 있는 적절한 이 호스트명으로 넣어 줘야 합니다 우리는 www.naver.com을 조회를 하고 있고요 이 naver.com에 대해서 어, 이 절대 경로를 같이 추가해 놓은 이런 형태로 예,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음, 앞에 있는 내용과 예, 같은 형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 혼란이 없을게 명확하게 어,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네, 다음은 http가 붙지 않는 사이트에요 네, http가 붙지 않는 사이트들 아, 이렇게 명시를 해놨구요 네, 한번 요건 여러분도 보시구요 네, 붙지 않는 사이트들은 어, 얘도 얘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슬래시로도 시작하지 않고 앞에 있는 두가지 사유가 아닌 애들을 검색을 했습니다 예, 검색을 해보면 요렇게 나오구요 애초에 o t 사이트는 검색할 필요가 없는거죠 같은 사이트군이 아니니까 버린겁니다 네이버 닷컴으로만 검색을 수행하고 있는거고요 네이버 닷컴인 경우에만 이렇게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대부분 다 해시태그가 나오더라고요 해시태그는 뭐 사용방법이 여러가지기 때문에 일단 해시태그가 있다고 그정도만 여러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이거는 이제 또 저랑 같이 실습을 하신 뒤에 어, 여러분 실습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다음 조건에 맞춰 보안 뉴스 아, 보안 뉴스에 어떤 페이지가 있어요 이 페이지에서 기사에 관련된 링크만 수집하는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 잘 실습해 보시고 이 퀴즈도 한번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어, 3번 네, 사이트 크롤링으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솔루션 마찬가지로 연습문제 관련된 해답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어,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는 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하이퍼링크 조사 해가지고 이제 뷰티풀 소급을 네,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리스타트 하시고요 네, 여러분들은 한번 쳐보시는 게 좋죠 네, 여러분들 쳐보시는 게 좋고요 네 아, 클리어 오픈 네. 네 돌아오질 않네요 네 됐습니다 어재 시작하고 있나 네 어쨌든 일단 무시를 네 클리어 오픈 다시 한번 해주고요 네 응, 답이 없네요 다시 네 오케이 됐어요 자 어, 하이퍼 링크 조사 어 일단 BS4에서 뷰리풀소 예, 불러오고 있고요 네 URL 리퀘스트에서 URL 오픈 불러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 네이버 사이트를 검색을 했고요 네, URL 오픈을 하고 있고 HTML 파서를 통해 사용해 이 네이버 페이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 이 네이버 페이지에 있는 어떤 A태그들을 a 태그 a 태그들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어, 네이버.com으로 어, HTTP하고 중간에 아무것도 내용 들어가도 되고요 네이버.com으로 시작을 하는 네, 그런 이제 소스들을 어, 불러오는 작업입니다 일단 앞에 있는 거 먼저 불러오고요 네 일단은 어, html 파일을 받았고요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http 에, 블로그, 어, 블로그도 나오고 뭐 코믹도 나오고요 어, 데이터랩 어, 이런 주소도 나오고요네 어떤 뭐 m 포스트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jr 어, 그리고 킨 어,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네 뉴스 관련된 것도 나오고 서칭, 스톱텀즈 tv, 웨일, 어, ww, 카렌더카스트박스 어, 뭐, 쇼핑 뭐 이런 어, 다양한 것들이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총 길이, 네, 총 길이를 확인해 보면 그 길이는 146개로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예, 네, 어 앞에 이걸로 시작하는 거, 네. 절대 경로로 시작하는 애들을 불러오는 코드입니다. 절대 경로로 시작하는 애들은 절대 경로 네이버 닷컴에 절대 경로를 빼고 어, 나머지만 붙은 건데요. 네, 폴리시 어떤 정책 관련된 어, 링크들이 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또다음더 넘어가서요 네, 어떤 find all 해서 이번에 http로도 시작하지 않고 네, 이걸로도 시작하지 않는 네, 어떤 이제 다른 것들이 있는지 기타 등등의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죠 네, 내용을 확인해보면 어, 뭐 해쉬 거의 다 해보면 이제 해시태그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요 어떤 뭐 자바스크립트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예, 등장을 합니다. 몰던 예, HTML이라는 애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도 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퀴즈는 다음 조건에 맞춰서 보안뉴스 페이지에 기사 링크를 수집하세요. 보안뉴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여기에 이제 그 어, 여기 사이트가 여기 주소 위쪽에 적혀 있어요. 예, 내용을 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예,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어, 기사 링크들쭉 예, 질의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먼저 조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사이트 링크를 정규화시켜 주십시오 앞에서 네, 원래는 이 앞에 요 내용이 붙지 않는다면 호스트가 붙었죠 네 이거 네이버 닷컴인데 네이버 닷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풀 스트링으로 만들어 준 거잖아요 얘가 이게 만약에 풀 스트링 안 붙었다면 어, 요, 요 내용만 딱 출력이 될 겁니다. p r i v a 시다 HTML. 하지만 우리는 풀 스트링을 붙여줬죠. 그래서 이렇게 음, 일관성 있게 어, 어떤 이제 HTTP라는 이제 full URL을 통해서 어, 우리가 어, 링크를 받아왔는데요. 에, 그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그런 식으로 사이트 링크를 정규화 시켜주시고요. 네, 그리고 에, 여기 중에서 이네 가지의 이제 디렉터리들을 조사할 수가 있는데요. 이네 가지 디렉터리에서 모두 다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기사를 포스팅하는 디렉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디렉터리를 여러분 조사하셔서 그 디렉터리만 조사를 하게끔 크롤링을 하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안 뉴스를 들어가는 이유는 이런 어떤 이제 기사 링크를 찾기 위함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뉴스 링크를 모아서 뉴스 링크를 마지막에 출력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한번 여러분들 꼭어꼭 어, 해보시고요 예, 답은 예, 그 솔루션 파일 여러분 참고하시면 어,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고요 예,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은꼭 예, 어, 저를 따라서 내용을 어, 타이핑 하시고 그 뒤에 여러분의 뭐 어떤 해시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시면은 예, 해시가 아니죠 그 먼저 주석을 어, 처리해 를 주시면 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그런 학습의 효과가 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음, 실습 위주의 학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